나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뇌의 지배를 받았다면 나의 영혼을 깨워서 나의 영혼이 항상 그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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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하나님과 다른 영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정말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세계의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교회의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 마음 속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성령 하나님과 다른 영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분 나오셔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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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2장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 사입이 이 종교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미혹을 할때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 성령을 통달했냐는 말을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성령 받으셨어요? 당연히 성령 받았지. 그럼 성령 받았으니까 성경을 통달하시겠네요? 성경을 다 외우시겠네요? 성경 말씀을 다 아시겠네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정말로? 성경 말씀을 다 아신가요? 성령 받았다면서요. 이렇게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거나 사기를 칠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그 성경 구절 하나만 읽지 말고 그 성경 구절에 앞문맥 뒷문맥을 같이 읽어보면 아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사기를 쳤구나 라고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한 그 성경 구절에 앞에 구절 뒤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구나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쳤구나 이렇게 쉽게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11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2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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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빠진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 나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영혼 나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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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너희가 받지 않으면 다른 병을 받게 하느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으면 다른 멸을 받게 하때니 너희가 잘 연락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단에 빠지는 이유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창세 전에도 존재했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조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몰랐던 이런 부분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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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예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많은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때 쓰는 또 용어가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 오늘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자, 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의심이 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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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영혼과 함께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은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 설교에 내가, 제가 너무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원에 대해서 나의 영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의 육체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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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문자적으로, 동양사상 이런 문자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얼빠졌다, 정신 나갔다, 혼이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혼과 영에 있어서 이 관계를 언어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아직 정립한 부분, 정립시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로이드가 말한 이드, 에고, 슈퍼에고, 원자, 자, 초자,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뇌가 배고프다고 말하고 밥을 먹으라고 지시하면 손이 움직입니다. 목마르다고 말하면 눈과 손이 움직여서 물을 가지고 옵니다. 아침에 피곤하면 뇌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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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를 영으로 볼 것이냐 혼으로 볼 것이냐 뇌는 육체입니다. 뇌는 정확하게 고깃덩어리입니다. 뇌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뇌의 지배를 받고 살아온 게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뇌의 지배가 아닌 나의 영혼을 깨우자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이 뇌를 지배하고 이 뇌가 나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게끔 나의 이 영혼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이제 나의 영혼을 깨워서 나의 영혼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끔 하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이 지배할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에게 기울 기 기울일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영이 깨어 있으므로 끊임없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혼에 대한 어떤 깊은 나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의 육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단 사이비 집단에 쉽게 빠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힘든 부분이 우리가 그 위조지폐, 간별사라고 하죠. 그래서 간별사들이 그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폐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함으로 인해서 가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계속 사여가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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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이라는 인간 육체를 만들고 그 육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라 거예요. 동양사상의 이 귀신들이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고 육체를 들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 동양인들에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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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영약한 인간 육체를 지배하면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 육체가 필요하고 인간 육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것이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인 합일체, 신과 인간의 육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 된 존재가 초림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과 신천지 이만희 교주나 안상홍이나 통일교 문성명이나 JMS 정명석이나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의 육체가, 육체와 하나된 존재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낮거나 학벌이 약하거나 성경에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이단 사입의 집단들의 그 종교 사기수법이 너무너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바로 교주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걸 모르기,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숨기고 있는 신천지 천지창조나 요한계시록 실상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데 신천지에 빠져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신천지는 그들의 구원자가 이만희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에요 그런데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걸 깨닫는 시점이 3년 정도 되고 5년 정도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요. 이만희 씨가 써놓은 요한계시록 실상이란 책에 꼭꼭 숨겨놓았어요. 여기 내용의 결론은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은 2000년, 2000년 전에 초림 때 구원자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바로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신천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39번은 초림에 약속한 목자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 것이며 신약 27번은 제림을 약속한 목자 이만희, 곧 이긴 자한 사람 이만희를 증거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천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구약 성경을 들어 자기를 증거했듯 제림 때 약속한 목자 이만희는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이만희 육체가 하나가 되어 신약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예언된 자기 자신 이만희를 증거한다. 기독교인 중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성경공부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시대 구원자가 우리 총회장님 이만이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거기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거기에 성경공부를 하고 1년이 지나고 입교를 하고 완전히 애는 미혹의 영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고 확신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이만희를 구원자로 교주로 숭배하게끔 우상 숭배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죽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은 이긴 자라고 하는 이긴자라고 하는 이만희씨에게 임하고 신천지 열두 지파장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영이 임하고 하늘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14만4천의 제사장 들 제사장들은 이 신천지인들의 육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자, 이 그림이 신천지의 결론입니다. 신천지 37년 역사를 여기 하나에 넣어놨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나의 육체에 나의 영혼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바로 이들은 14만 4천명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나의 육체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이 신천지의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교리 영계육계 영육합일체 육체영생불사교리라고 하는 신천지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오는 54절 이 말씀에 대한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해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이 내용의 결론,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존재하, 존재한다는 이 사실만 알았어도 나에게 나의 영혼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베드로 지파장에게는 베드로 지파의 영혼이 집파장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 집파장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선량한 목사님의 영혼이 정진영 목사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정진영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선량한 목사님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되 질서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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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명 내생물 네 내생물 네 천천만만의 천사 이십사 장도들 하나님의 영적 보좌 구성을 하시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육체가 들어와서 역사할 아담 노아 아브라 함 모세 여수와 예수님 이런 육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하늘 천 하늘의 영계 보좌를 구성하고 천지 하늘 땅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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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보혜사의 영, 책 받아 먹은 그계시록의 천사 이네 영이 지금 현재 이만희씨 교주 육체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육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이고 일곱 영, 계시록 1장 그 20절에 나오는 일곱 영이 나오는데 신천지에 7교육장이 있는데 그 7교육장에 육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네 생물. 내생. 그네 생물은 신천지 조직 중에 장년부, 청년부, 분녀부 전도부라는 그네 조직의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은 육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장로는 신천지 본부에는 24장로, 전국에는 70장로들이 있는데 그 24장로들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열두 지파 12지파. 열두 지파장에게는 예수님의 죽은 제자들의 영혼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를 새 요한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요한지파가 있는데 요한지파장에게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그 요한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두 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정말 신천지 교리가 조잡하고 잘못되었지만 6개월 1년 동안이라는 긴 성경공부와 비유풀이 때문에 이런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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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교자의 영들이 신천지인들의 육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제사장 위치에 올라가고 이 흰무리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한 흰무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전 세계에서 이 황금과 보화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온다는 거예 그러면 14만 4천 명 안에 들기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구하고 쓰러져가는 우리 집도 세우고 그리고 전국 전 세계를 13만 4천으로 이렇게 나눠서 제사장에게 하나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신천지의 결론입니다. 나의 영혼이 있다는 이 사실만 알아서 다른 타인의 영이 내 육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영혼도 있잖아요. 그죠? 나의 영혼을 쫓아내버리고 나의 육체만 가지고 자기가 주인 형세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교리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달으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을 꼭꼭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대, 30대 이 청년들만 해도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신천지는 성령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회비들과 이 신천지가 어떻게 이걸 바꿔버리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소속된 영적 피조물 중에 하나님 편에 소속된 거룩한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바고요 그러니까 이단 사유리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속일 때 처음부터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개 중에 7개, 6개는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섞어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거룩한 천사가 4번이 나오니까 거룩할 성에다가 천사는 영적 존재이니까 우리가 천사도 성령이라고 부르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죽은 영적 존재가 된이 인간들도 성령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언어를 바꿔치기를 해버려요. 이 말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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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성령을 한 성령이라고 기록을 해요. 성령이 한 분이신데 나도 성령 받았다 너도 성령 받았다 나에게도 임하시고 너에게도 임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성령은 한 분으로 기업, 기록되었는데 나도 성령 받고 너도 성령 받고 그러면 성경은 단수인데 성령이 복수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신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주 만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숨겨놓았다고 했어요. 태양 있죠, 태양. 우리 권사님 두, 두 분은 이제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 물주고 태양이 비치지 못하게 가려놓고 콩나물을 키우잖아요. 그죠? 이 태양은 하나이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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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명칭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기록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을볼때 우리가 아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다 찾기는 조금 힘들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성령을 속였을 때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을,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성령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분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비공유적 속성을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원성 편재하심이라는 말은 무소부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도 편제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있느냐 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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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기 33장 4절을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욕기 33장 4절을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33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창조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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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to Thank you. 받을 성령을 피조물, 천사의 영, 죽은 순교자의 영, 죽은 타인의 영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종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을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창조하셔야 되고 전지전능하셔야 되고 무소 부재하셔야 되고 나가서 이 인간을 살리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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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내가 죄인인지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이렇게 중생된, 중생한, 회심한, 거듭난 그 사건에, 그 사건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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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9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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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영을 7 0장로들에게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싶지 않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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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뇌의 지배를 받았다면 나의 영혼을 깨워서 나의 영혼이 항상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 이것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이 성령은 모든 것, 곧 기쁜 것들 통달하시느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에 누가 알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받을 성령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들에게 도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이 성령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내가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혼자 있을 때 함께 혼자 찬양하면서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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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시련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겪는 이 고난에 비하면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